근사 크기, 수량, 형상, 구조, 정확도, 상호작용 같은 세부적인 것들을 무시해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는 것을 근사라 합니다. 물리현상을 오차없이 기술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질량, 시간, 위치, 전류, 온도 등 기본 양들조차 오차없이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본 양에서 파생된 속도, 가속도, 에너지 등등 필연적으로 고차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험자와 주변 환경에 의한 영향, 가령 실험 주변 공기저항, 전자기력, 중력, 멀리는 항성이나 은하계로부터의 중력은 과연 실험 대상의 상태와 무관할까요? 결국 물리 현상을 정확히 기술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정확하지는 않지만 원하는 범위 내에서 측정하고 크기나 형상 상호작용 따위를 적당히 무시해 필요한 만큼 근사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물리적 현상을 근사하는 과정을 과학적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지 전능하지도 그렇다고 완전 무지하지도 않은 존재이기에 근사하여 얻어진 과학적 모델을 토대로 분석하여 물리현상의 정확한 기술에 최대한 접근하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물리현상을 오차없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근사하여 얻어진 과학적 모델을 토대로 분석하여 이 불가능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은 물질세계의 일부로 실제하는 우리의 숙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사의 예를 들어보면 크기와 형상을 무시한 질점, 질량을 무시한 노퍼 분자의 크기와 상호작용을 무시한 이상기체 또 흔히 진공중의 광속을 3억메타로 3억메타 퍼세크로 근사하는데 정확하게는 2억 9,979만 2, ,2 4 58 메타프세크로 측정없이 아예 상수로 정의했습니다 입자 점으로 근사한 물체를 입자라 합니다 물체는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입자로 간주할 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의 궤도를 기술할 때 지구는 입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축을 기준으로 자전하는 지구를 기술할때는 입자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또 전자, 원자, 분자 같은 것 뿐만 아니라 공중으로 던진 공이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도 입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과연 물질 세계에서 결코 입자로 간주할 수 없는 물체가 있을까요? 위치 입자의 위치는 위치벡터로 정의합니다. 가령 3차원 공간에서 입자의 위치는 위치벡터 r="xyz처럼 카티전 좌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령 3차원 공간에서 가령 2차원 평면 공간에서 입자 위치 p는 그림처럼 원점을 시점 끝점을 x, y로 하는 위치 벡터 r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림처럼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한 입자의 위치를 경로, 패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입자는 1차원 공간, 즉 X축 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는 원점으로 접근했다가 다시 멀어지는데 이때 이런 점을 반환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로로 표시하면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속도 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양으로 정의합니다 종종 시간에 대한 미분은 문자위에 점을 두어 표기합니다 카티전 좌표계에서 속도는 R 는 x y z 처럼 성분별로 미분할 수 있고 미소변이 역시 dr은 dx, dy, dz처럼 성분별 미소변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미소변이의 크기를 선소 라인 엘리먼트라 합니다 선소는 좌표 변환의 불변인 스칼라 양입니다 즉, 평행이동, 회전, 대칭 등의 좌표 변환에 대해 선소는 불변입니다 가속도 가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 2차 미분한 양으로 정의합니다. 종종 시간에 대한 2차 미분은 문자 위에 점을 두개 두어 표기합니다. 카티전 좌표계에서 가속도는 r 2더 또는 x 두더 y 두더 z 두더 처럼 각각 성분별로 2차 미분하면 되고 2차 미소 변이 역시 다음처럼 카티전 좌표별 2차 미소 별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차원 공간 가령 x축에서 운동하는 입자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그림처럼 나타내 보았습니다.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각각 위치, 속도, 가속도입니다. 입자는 0.3초일 때 마이너스 0.3초일 때 원점에서 0.5m 0초일 때 1m 로 멀어졌다가 다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원점으로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이때 위치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또는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점을 반환점이라고 합니다. 반환점은 국소적으로 이부분 국소적으로 최소, 최대 또는 극소, 극대점이 됩니다. 지금 이 점은 극대점이죠. 한편 미분불가능한 점을 터기점이라고 하는데 이 반환점은 미분 가능하므로 특이점이 아닙니다. 즉, 미분 가능한 극대점으로 이 점에서 속도는 0이 됩니다. 참고로 1차 미분값이 0인 점과 특이점을 합해서 인계점, 크리티칼 포인트가 합니다. 한편, 여기처럼 경로가 오목에서 블록으로, 잘표시는 안되지만, 오목에서 블록으로, 또는 블록에서 오목으로 변하는 점, 즉 2차 미분값이 2차 미분값 가속도죠. 2차 미분값이 0이 되면서 그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점을 변곡점이라 합니다. 변곡점에서 속도는 미분 가능한 극점이 됩니다. 극소나 극대점. 현재는 극소점이 되죠. 따라서 가속도는 0이 됩니다. 이 지점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데, 이 지점에서 미분하면 당연히 0이 되겠죠. 한편, 2차 미분값이 0이면서 그 부호를 바꾸지 않는, 2차 미분값이 0이면서 그 부호가 그 부호를 바꾸지 않는 점을 키복점이라고 합니다. 현재 2차 미분값 가속도는 계속 플러스 값이죠. 부호를 안 바꾸죠. 이점서 0이 되는데, 여기 이 점이 0이 되는데, 키복점에서는 속도와 가속도가 동시에 0이 됩니다. 물론 임계점이면서 변곡점인 곳에서 속도와 가속도는 동시에 0이 됩니다.